더 위로 갔다. 빨리야 빨리. 빨리. 아, 앞으로 가야 되는데. 아 시한 뭐야? 아, 나겠다 아! 아, 맞다 아, 나죽었어내 시체 뒤로 갔다. 자기장 바깥쪽으로. 어, 그쪽으로 갔어. 어, 그 앞에. 숙여있잖아. 숙여있잖아. 어, 왼쪽, 왼쪽, 왼쪽. 아. 어. 아. 중국인이네.